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6월 22일부터 추가된 신규 이벤트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 5가지 이벤트가 시작되게 되고요 첫번째 이벤트로는 자, 신규 동료 업데이트 기념된 다르칸의 신규 동료 계약 미션입니다 자, 이벤트는 6월 22일부터 7월 7일 수요일까지고요 자, 여기 적혀있는 이 동료들을 획득만 하면은 바로 이 동료 계약서 희귀 계약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미션을 완료하게 될 경우 희귀 계약서 3개를 받을 수 있고요. 어, 아쉽지만 최종 보상이 선택이 아닌 랜덤입니다. 그리고 보상마다 받게 되는 이 동료 계약서들 자 영웅 같은 경우는 신규 동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나즈린, 엘리엔, 하보트 이렇게 세가지 동료 이세가지 동료는 저기 적혀있는 이벤트 계약서로 얻을 수는 있거든요. 랜덤으로 어, 하지만 이제 신규 추가된 희귀 동료인 요. 데미 어, 레비엔, 알리아 이 세가지는 이벤트 계약서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 출석 이벤트를 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도 동료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첫날은 일반에서 영웅 랜덤 둘째날은 일반에서 고급 셋째날은 희귀등급 랜덤 요렇게 로테이션 돌면서 받게 되네요 자 그리고 V4 6 0 0일 기념 14일 접속선물이 있는데 어, 벌써 600일이 됐나요? 모르고 있었네 6월 28일이 어, V4 600일이라고 합니다 어, 오딘 나오기 하루 전인데 어, 과연 이때 어떤 업데이트를 하게 될지 자 우선은 접속선물로 이렇게 2주일 동안 받게 되고요 자 6일, 7일차 때 주는 거 영웅 수집의 증표 60개 13일차 때 80개 그다음에 일주일차 때 600일 기념 전설 마석 제작 상자로 받게 됩니다 어, 보니까 아래에 적혀있는 아이템을 모두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영웅 브로카스 이 마석 선택 1개와 심판자의 마석 묘약 3개 징벌자의 마석 묘약 1개로 받게 되고요 어, 14일차 때는 심판자의 마석 묘약 5개 징벌자의 마석 묘약은 1개로 받게 됩니다 총 심판자는 8개 징벌자는 2개를 받게 되네요 자 그리고 아슬아슬 카드 쌓기 이벤트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거든요. 뭐 이때까지 쭉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기 해당 적혀있는 미션을 완료하고 PC 버전 들어가셔가지고 뭐 눌려서 카드 쌓기 할때뭐 랜덤 아이템 얻는 거뭐 이제 누구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보상으로는 누적 2개 때는 3천만 골드 누적 4개 때는 전직 스킬 교본 선택 상자입니다. 그걸 2개 받게 되고 7개 누적 사용할 때는 우리 파트레이드 전전 충전권 1개 10개 누적될 때는 오디세이 마성부약 상자 1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랜덤으로 받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적혀있고요. 계정당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거 계속 못 받습니다. 계정 횟수를 다 채우게 될 경우에는 내가 못 받은 거랑 내가 지금 계정 초과로 받은 거랑 다른 사람하고 교환하시면 돼요. 쿠폰 입력은 아무 계정이나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하니까 어, 랜덤으로 주는거는 어, 위쪽 라인은 괜찮게 봤구요 밑에는 뭐 역시나 그저그런 어, 하지만 꽝은 없어 보입니다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다 어딘가에 쓸만한 것들만 이번엔 주네요 이 마르게 깃든 목걸이가 전설 등급으로 줘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듭니다 저번처럼 뭐 고급, 희귀 요딴걸 주면은 굉장히 쓸모가 없죠 자 그리고 전직 스킬 교본 선택 상자 여기에 전직 스킬만 줄줄 줄 알았는데 그냥 영웅 등급 스킬도 준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 누적 10개 오디세의 마성묘약 상자는 심판자의 마성묘약 5개와 징벌자의 마성묘약 2개를 모두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길드 던전 현상수배 이벤트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벨리타의 망토 제작지원이구요 기간은 21일부터 7월 8일 점검 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7월 8일 전까지니까 보자 이번 주 포함해서 총 3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벨리타 에 보스를 처치하게 될 경우 제왕의 망토 제작서와 제왕의 주화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얻는다는 기준이 바로 이 4단계 280만 지역 4단계부터 이 주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화는 1위부터 3위까지 랭킹 하신 분들만 받게 되고요 4위부터 10위까지는 제왕의 망토상자 1개, 그다음에 전체 보상에서 또 제왕의 망토상자 1개 해서 4위에서 10위 분들은 2개를 받게 됩니다, 망토상자는. 이게 4단계인 280만 기준이고요. 어, 저희는 이 위에 한단계는 열지 못했는데, 그 위에는 5단계, 320만에서는 어,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다 제왕의 조화 1개를 받게 되고요. 전체 보상으로 제왕의 망토 상자 한 개를 또 받게 됩니다. 어, 확실하게 320만 지역이 골고루 10위까지 받으니까 어, 이렇게 순위권 서로 조절하면은 길드원 모두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인 이제 3단계부터 이렇게 2단계, 1단계까지 여기서는 제왕의 조화는 드랍되지 않고요. 제왕의 망토 상자를 받게 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보상은 똑같고요. 제왕의 망토 상자 안에서는. 제왕의 망토 제작서 1개, 축복받은 망토 강화주문서 1개, 그 다음에 눈부신 망토 강화주문서와 상급 영웅망토와 길드 조화 선택상자 1개 이렇게 4가지 중에서 1개를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왠지 느낌상 확률은 대부분 눈부신 망토 강화주문서 상자 30개 요거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벤트로 얻게 되는 이 제왕의 조화 어디서 쓰냐면 은 마을에 있는 길드 상인을 찾아갑니다. 길드 상인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제왕의 망토 제작서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월간 20회 환정입니다. 이걸 구매해서 이제 엘턴 망토로 만들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벤트에 관해서는 모두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출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부는, 아, 출석부는 어... 아직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니까 23일 수요일이죠. 23일 수요일 00시부터 이제 바로 다음 출석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출석부 리스트인데 어 구성이 대장이쭉 네, 저... 네, 저... 네, 저... 네. 네. 봤는데 어, 거의 구성은 똑같아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 앞라인은 똑같아요 지금 앞라인은 똑같고 세번째부터... 네, 세... 아니군요 세번째까지 똑같습니다 세번째까지 똑같고 네번째 이때까지 받은거는 각인성 선택상자 다섯 개짜리를 받았거든요 이제 바뀌게 되는 출석부는 하나를 받게 됩니다 한개 한개를 받게 되고 이 마지막차 여기 31차때 어, 지금은 전설 별조각 받았는데 바뀌고 난 후에는 영원석 초월성장 지원상자를 받게 됩니다 이 용원석 초월 성장 지원 상자에서는 용웅 초월의 비결 12개와 어 신화 치력의 영원석 4개, 초월의 파편 100개를 모두 획득할 수 있는 지원 상자를 받게 되네요. 자, 일단 뭐 각인석 상자가 5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너프를 먹은 건데, 어 개수가 과연 너프가 먹었는지 바뀌게 되는 출석부에 있는 이 각인석 지원 상자 안에는 기준이 상념의 각인석부터 들어있네요. 상념부터 탄미, 망상 이렇게 세가지만 들어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고요 개수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상념은 500개로 탄미는 300개로 망상의 강인석 요거는 150개로 올라가게 됐네요 이렇게 네 번째 줄이 조금 상향 됐다고 할수 있나? 아무 강인석 쪽에서는 조금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 5일차 라인에서는 어, 이 축복의 영어석 정화수 구성은 똑같은데 이 상자 개수가 다섯 <웃음>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화 영어서 업그레이드 상자 요게 없어지고 여기 31일차에 있던 전설 별조각 상자가 여기 12일차로 오게 되고요 황혼의 마석 종수 똑같고 어, 스킬 겸어 선택 상자 이것도 똑같고 저주받는 주문서 이것도 똑같고 6일차 라인 수집의 증표 주는 라인이죠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주는 거다 똑같고요 자, 마지막 7일차 라인 여기서는 신화 영어서 선택 상자 지금 두개받던걸 <웃음> 곱하기 두배 해서 네개받고요자 14일차 때 받는 이 마석 선택 그대로고 21일차 28일차 똑같습니다. 35일차 영동료 선택 아 이것도 똑같네요. 달라진 게 그렇게 큰 역량이 없습니다. 개편 뭘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상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번 8시즌 출석부는 8월 19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6월 22일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은 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